잘리비 아네? 땡큐. 아 땡큐. 아 잠시만요. 아,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?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? 화장실. 아, 영어식. 예, 영어 아, 시아. 시아. 시아. 어디 있어요? 아..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 예,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예기 여기. 여기. 여기. 예, 기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 예, 예, 여기 화장실 아 아, 아.. 아.. 까지시야금까 아.. 시시시시시시지시시시시시금시지는지금까지 시.. 시.. 시.. 시.. 지 시.. 지금까지는 지야까지는지금까 화장실 어디어요 여기 화장실 어딨어요? 뭐 샌지가 아니 아.. 시아시아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어디아 어디야? 하 화장실이.. 시... 시 모천... 아 j 씨 a n 아예 예, mau cari. Oh, i y 예. iya, a 아 j i r Oh, k a m 예. 아 e m a r i ya? Aduh, o 아, i c a l i P, i 아, <laughs> 아 t e ate, 아아 e a t 아아아 e ate, ate, ate, ate, ate, a t 이 ate, 아 t e ate, a ate, ate, ate, ate, ate, 라 t e 아아 e a 아아 Kumbaga may feature guys sa YouTube channel namin. Sa YouTube channel namin. Okay lang po. Sige po. Salamat po. Salamat po. a n g a l a m po. Salamat. a l i p a n o Thank you. thank you. f n a a i s a a a a k o 아아 오, 여니 아. 몰라